안 사바 브로드 퀘스트 스탈레디션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어, 거대한 평화 통일 한반도 북미 정상회담 미국의 도널드 전 트럼프 프레지던트님과 말이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어,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했던 방송을 설명을 잠시 드리고 말이죠. 어, 미국의 토널드 전 트럼프 프루즈단트님과 말이죠. 북한의 김정은 국무연정님의 사바하 오바마 스토리지정번 3... 방송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월 26일 말이죠.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말이죠. 정상회담을 위해서 먼저 오후 1시에 한내역에 도착했습니다. 2월 27일, 2월 28일까지 정상회담 일정인데요. 먼저 도착한 것이죠. 숙소는 멜라니, 호텔 22층입니다. 도널드 존 트럼프 어, 미국 프레젠트님께서 말하죠 2019년 2월 26일 저녁 11시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의 에어포스1 제트기로 베트남 화노이공항에 도착했습니다. JW 메리어트 호텔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머물러 이제 가셨죠. 이제는. 그리고 2월 28일 오후에 베트남 하노이공항에서 에어포스1을 음, 네, 탑승해서 미국으로 출국하셨어요 제2차 어, 미국 북한 정상회담이 결렬되었다고 이렇게 방송에서 보도되어 나오는데요 음. 스타라이트 좀 본인이 보기에는 말이죠 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렬되었다 하더라도 결렬된 것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죠. 이제 거대한 평화 통일 남반도가 말이죠. 조금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아 어찌할 수 있냐고요? 스탈레디 스탈레디션 본인은 말이죠. 바로 거대한 평화의 기운을 보면서 알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말이죠. 거대한 평화의 기운이 계속해서 미국 서방세계로부터 말이죠. 계속해서 북쪽으로 해서 지구 전체로 넘고 있습니다. 2010년경만 해도 말이죠. 스탈라이트 전이 보는 세계 기운은 말이죠. 모두 거대한 전쟁으로 인한 이상지구만이 보였어요. 그렇게 나타났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지구의 모든 것이 혹한의 겨울을 맞고 있었습니다. 2010년경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도 그때 말이죠. 스탈레티션 본인이 혼자, 음, 굉장히 <웃음> 좋지 않은 시기였어요. 지금도 좋지 않은 시기지만 말이죠. 그때 당시에는 더 좋지 않았어요. 지금은 기운이 굉장히 좋아요. 그때 당시에는 기운마저도 말이죠.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기 전에 말이죠. 북한은 내분으로 인해서 말이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정이 군화로 짓밟힌 모습을 봤어요. 북한 군사들에 해서 말이죠. 북한 군사들에 해서 북한 내부에서 내분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음, 그런한 내분으로 인해서 말이죠. 음,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정이죠. 영정이 어, 군사들의 군화로 짓밟혀서 유리는 깨져있고 어, 사진은 이렇게 일그러진 이런 모습을 봤어요. 음. 스타레티션 일 본인의 말이죠. 그러한 예지몽이나 초심영술로 보았던 미래에 대한 예견 이상증을 볼 때마다 말이죠. 바로 음, 스타레티션 본인의 다음 블로그 어, KICK2223에 말이죠. 모두 기록해놓았습니다. 항상 게재하고 올려놓았어요. 그때가 말이죠 2 0 0 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많이 계재했죠 그렇게 하고 말이죠 2010년경에 스탈레트전 본인이 보낸세계 보는 것은 말이죠 모든 기운은 모두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해지고 혹한의 기호를 맞았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기 전에 말이죠. 북한은, 응, 음, 내분을 네 인해서, 음, 전쟁을 맞이했어요. 내분이 네 있었고, 또다시, 음, 아 이거는 제가 그때 당시에 봤던 예견만 예, 말씀해드리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때 당시에 그래서 말이죠 음, 혹한의 겨울 눈보라가 치는 날 말이죠 북한의 군사들은 대열을 어, 이탈하지 않고서 모두 전열을 재정비해서 말이죠. 걷고 있었지만, 어디로 갔느냐 면 말이죠. 바로, 러시아. 러시아. 죽음의 계곡, 러시아로 향하고 있었어요. 러시아로 계속,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서 가고 있더라고요. 그곳이 바로, 죽음의 계곡이었는데요. 눈보라고 굉장히 쳤어요. 그리고 죽음의 계곡, 러시아로 향하는 북한의 군사들은 말이죠. 모두 이탈하지 않는 대열에서 죽음의 계곡에 빠져서 자결하듯이 모두 전사했습니다. 마치, 음, 죽으러 가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지만 말이죠. 그곳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말이죠. 거대한 공포, 거대한 핵폭발의 기운이 말이죠. 지구를 모두 덮었습니다. 거대한 핵폭발이었습니다. 거대했어요. 너무나 거대해서 말이죠. 원리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말이죠. 눈이 물고 공포스러워서 말이죠. 숨이 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초신명술로 보는 것만으로도요. 그래서 스탈라이트는 본인이 말이죠. 그 거대한 핵폭발을 제목을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거대한 스네이크. 본인의 다음 블로그 KICK2223 KIC2223에 그렇게 계제해서 올려놓았습니다. 북한에서 볼 적에 북한의 반대방향이니까요. 북한을 등을 쥐고 내가 보았던 모습이니까요. 남쪽 방향입니다. 핵폭발이 일어난 장소는 남쪽 방향입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거리상으로 볼 적에는 미국의 거리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거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남쪽 방향에서 거대한 핵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말이죠. 어, 핵 폭발이 일어난 그 폭발 장면 말이죠. 그렇고 그 거대한 스네이크가 말이죠. 몸통은 땅에 박혀 있고 머리는 하늘 속에 감춰진 것처럼 그런 폭발력이 있었어요. 그 거대한 스네이크의 머리와 꼬리는 보이지 않았고요. 몸통만 지구 전체를 감싸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이죠. 음, 음, 북한은 말이죠. 음, 뒤에 전쟁폐허가 되었습니다. 전쟁 모든 곳에 말이죠. 잡초만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말이죠. 전쟁폐허가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는 말이죠. 한반도 전체가 무사할 수 없습니다. 모두 전쟁평화되었어 모든 것이 잡초만이 무성하게 나 있었습니다. 스탈레트, 본인은 말이죠.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사망을 여겨냈습니다. 바로, 어 본인의 다음 블로그, KICK2223에 말이죠. 이렇게 블로그에 게재했는데요. 2000, 음, 2010년, 2010년, 2010년, 2010년? 8월경에, 그, 보았죠.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사망할 것이다. 라는 알았어요. 그리고 2011년경에도 또 다시 보았어요. 그때는 어떻게 기록을 해놓았냐는 말이죠. 어, 달 속에 토끼가 사라지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게재했는데요. 어, 이러한 초심영술은 말이죠. 예지몽이나 초심영술은 어쩔 때는 넌센스적인 면으로도 나타날 때가 있어요. 넌센스적으로도 그러한 넌센스적인 모습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저는 고심을 많이 했죠. 달 속에 터키가 사라지다. 바로 저녁이 되면 암흑이 되는 북한을 의미했던 것이죠. 암흑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의 예견을 하고 말이죠. <웃음> 다음 블로그에 이렇게 올렸어요. 다음 블로그에 장의 위, 또달 속의 토끼가 사라지다. 북한과 또는 중국에서 대단히 큰 권력을 가진 권력가가 사망하게 됩니다. 라고 적어어 그렇게 해서 예견을 했는데요. 음... 스탈레티전 본인이 의견은 말이죠. 해석을 완전히 겠죠 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이라고 얘기했지만, 말이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말이죠 어, 대북관계도 에 좋지 않은데 말이죠 내가 그런 것을 올렸다면 말이죠 더 악화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런 염려도 했습니다 그리, 그러고 그 말이죠 저는 확실히 얘기를 했는데요 장이 위라고 하는 제목으로 달았던 그런 내용은 말이죠 기사는 말이죠 어, 바로 중국의 그 대변인이었죠. 장위라는 분이죠. 장위라는 분이 초신명술이나 예주몽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망한 사람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음, 확실하게 선명하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위라면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중국에서 최고의 권력가일 수 있고 장이라면 북한의 장성택의 위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는 했죠 장성택의 위라는 것은 말이죠 그때 당시 에 장성택의 음, 통치 권력이 대단했죠. 바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바로 밑에 2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장성택이 위라는 사람은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먹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저는 말이죠. 수정을 하지 않았어요. 고치지 않았어요. 그 블로그 그대로 놔두었어요. 만약에 수정을 했다면 은 받침이 조금 다른 거 있죠. 이런 거를 조금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이죠. 김장일 국방위원장님이 2000, 2011년 12월에 사망했죠. 그렇게 사망했는데요. 스탈라이트션 본인은 사망 기일을 조금 더 길게 두었어요. 왜, 그래, 왜 그렇게 길게 두느냐 말이죠. 스탈라이트션 본인도 그런 초심용서를 보고 어, 예지몽을 보면서 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기지 않았어요. 절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벌써 그렇게 사망할 수가 없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이나 말이죠. 미국 뭐 CIA 뭐 프랑스 정보국 이런 곳에서는 말이죠. 김,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사망기를 5년 정도 두었어요. 5년 정도. 5년 정도 뒀던 것이죠. 그런데 스탈라이트 전 본인은 말이죠. 한 1년 정도를 얘기했어요. 1년 정도였죠. 그 기록을 한 거는 1년 정도를 했는 1년 6개월 정도를 뒀죠. 1년 6개월 정도를 뒀는데 어, 사망한 날짜하고 차이가 있죠. 그리고 한 10개월? 9개월, 10개월 정도 차이 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이 말이죠. 10개월 먼저 사망한 것이죠. 나는 조금 더 길게 뒀던 것이죠. 내가 그안 맞을 수 있겠다라고 우려는 하지 않았지만 말이죠. 어, 맞아서 대북 관계나, 좋을 것 같겠다. 그래서 내가 숨겼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이죠. 장의 위, 장성택의 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렇게 사망했죠. 그리고 장성택의 사망도 예견했죠. 그 시기 바로 전부터 김정인,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세습에 대해서도 말이죠. 얘기는 했고, 정확하게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권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말이죠 어, 지구상의 이상기후를 경험하고 초신영수를 연구 개발하면서 말이죠 어, 먼저 가까이에 있었던 국, 북한의 에,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이나 사망이나 후, 북한 관계 대북관계 라든지 말이죠 이런 면이 에, 이상증후에 대해서 계속 나타나니까 말이죠 어, 계속 제가 어,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대북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또좀 하게 됐고 말이죠 계속 보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말이죠 스타라이트즌 본인의 예견력은 정확했습니다 시아 CIA와 프랑스 정보부에서 밝혔던 5년 뒤의 사망보다는 4년을 먼저 정확하게 짚었던 것이죠. 예측했던 것이죠. 네. 이렇게 하고 말이죠.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의 개혁, 거대한 통일 한반도를 예견했습니다. 바로 붉은 시월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음, 김정은 음, 국무원장님과 김혜정 부부장님의 음, 자유세계로의 표방 제기를 원한는 그런 모습 등을 말이죠. 그러한 기운이죠. 김정철 그러니 말이죠. 그래서 제가 2017년 7월 6월 7월경부터 말이죠. 붉은시오주라는 제목으로 음, SNS에다 올렸죠.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계좌 였습니다 정확했죠 그렇게 하고 2018년 1월 2월 북한의 음, 김혜정 부부장님이 정말로 대한민국에 방문했습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에 왔죠. 그리고 말이죠. 바로 김정은 어, 국무위원장님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어,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적인 어, 어, 북한 한, 대한민국과 북한의 어, 정상회담을 가졌어요. 만남을 가졌죠. 스탈레틴 본인의 얘기하는 말이죠. 정확했니다 앞으로도 말이죠. 저의 얘기는 말이죠.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2017년 7월경부터 말이죠. 이제는 그런 거대한 애군이 사라지고 말이죠. 거대한 애군의 기운은 사라지고 미국 서방세계로부터 불려오는 상서롭고 아름다운 평화의 기운만이 지구를 감싸고 있습니다. 거대한 평화, 통일 한반도의 기운만이 있습니다. 그때 그 공포스러운 기운, 거대한 얘기는 말이죠. 스탈레디션본인의 다음 인터넷 블로그 말이죠. 다음넷 슬러시 kkk2223에 이렇게 게시해 놨어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보시면 은 재밌을 것입니다. 먼저 말이죠 미국의 도널드 전 트럼프 프레젠트님의 사바 오바마 스톨레지첨상수를보내시기하갖겠습니다 도널드 촌 트럼프 프레지던트님의 점성술의 재밌게 나 오늘 대단히 좋습니다. 해석을 하자면 말이죠. 먼저, 도널드 트럼프 프레지던트님의 영문성명학입니다. 영문성명학. 하나의 대저택을 건설하고 행복하고 안락한 시대를 맞이한다. 최고의 권자에 앉는다. 경고에 들지 말고 언제나 건강하게 신에게 경배하라 재산을 항상 쌓아가라. 탄탄하고 안전한 건설 건축의 탑이 되어 안락한 농자에 앉는다. 후세에도 노력한다. 또 다른 거대한 해를 품는다. 신하들이 나에게 올 것이다. 재산가들이 나에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올 것이다. 신에게 경배를 한다. 아름다운 여성과 만나 신에게 감사합니다. 행복을 받는다. 행복을 영위한다. 모든 병고가 사라진다. 이렇게 토너드 어, 존 트럼프 프레젠트님의 어, 영문 성명학에서는 이렇게 어, 해석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 사바 우바마스터러지의 토너드 존 트럼프 프레젠트님의 사주 점정수를 보겠습니다. 아주 정상스레 설명이죠. 굉장한 노력으로 해를 품는다 그런 노력은 후세도 에 계속해서 굉장한 대단한 재산을 가져온다. 사랑하는 좋은 버댁에서 그 후세에게 좋은 소식이 온다. 대단히 경사스러운 굉장한 계약을 상상시킨다. 서로는 손을 맞잡아 모든 사람들에게 병고를 취해준다. 정치 권력의 경배 축배를 든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바 오버마스터러지 카드 점성술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옆에 있는 자, 사랑의 승리자, 사자의 머리를 한 전쟁의 신이다. 토널드전트럼프 프레지던트님은 누군가에게 프로포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널드 전트럼프 프레지던트님은 어디에서든지 행운이 있으니 좋은 기회가 항상 함께합니다. 도널드 전트럼프 프레지던트님은 가정의 철을 받을 수 있는 명예를 얻습니다 창조예술 풍요의시에 건립자라는 뜻이 있으며 지혜이신 천재창조를 마치고 정의를 확립하였다는 신입니다. 도널드 존 트럼프 프레젠트님은 매우 좋은 재능으로 가고자 하는 곳으로 이상적인 권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모든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도널드 존 트럼프 프레젠트님은 서류와 증권 문서 계약에서 좋은 기운이 있습니다. 법과 정의 여신입니다. 정복과 승리 여신. 빅토리아 승리. 네. 날개가 달려있고 종료나무 잎을 손에 들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특징이다. 도날드 존 트럼프 프레젠트님은 초상으로부터 유산, 보험 등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날드 존 트럼프 프레젠트님은 알수 없었던 재산이 어딘가에서부터 올수 있습니다. 천상의 밑과 상층의 대기신 창공 높은 하늘에 의인하던 신 그리스 신화의 천, 천지창조의 태초부터 원초적인 신중의 하나 이는 불사의 신이 숨쉬는 순수한 공기를 의미하며 죽을 수밖에 없명의 인간들의 숨쉬는 탁한 공기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도날드 존 트럼프 프레지던트님은 매우 청명하고 신미한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매우 영야, 명석하여서 어느 분야에서도 최고가 될수 있는 분입니다. 행복을 찾는다. 천년대계 태평성대를 이룬다 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도날드 전 트럼프 프레지던트님의 바이오리듬은 100%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사랑운도 말이죠. 도날드 전 트럼프 프레지던트님과 멜라니아 트럼프 퍼스트라이드님의 애정운 과 궁합이 최고의 궁합과 사랑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습니다 어, 건강원도 말이죠. 대단히 에, 좋으십니다. 건강하시 말이죠. 에, 마치 선인에게서 느껴지는 상서로운 좋은 기운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계절은 말이죠. 봄과 여름이 가장 잘 맞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가을도 잘맞습니다. 가을도 좋습니다. 미래의 견은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수건을 이룩할 수 있는 운이 있습니다. 가장 거대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제는, 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사바하오버마스톨러지의 참정수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말이죠. 저번에 봤는데요. 조금 미처 못본 것은 또 다른 카드를 선택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김정은 국무연장님 1984-0108 을 거대한 해를 담아간다 더 나은 해를 향해 자유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대단히 좋은 해를 맞이합니다 재산과 사랑 이설지 영부인 여사와 궁합이 가장 잘 맞는 애정원입니다 운명의 여신의 힘으로 정치 권력에서 최고가 됩니다. 굉장한 재산과 재물이 들어옵니다. 2세에도 특별한 인물이 탄생합니다. 미래에도 말이죠. 한반도를 움직일 대단한 인물이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2세로 탄생할 것입니다. 태양과 정의 법의 신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은 별을 품에 끌어안다. 라고 하는 운명적인 전개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총명하고 심오화해서 매우 좋은 인재가 될수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원장님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운명이 있습니다. 권력의 지기가 있는 자와 함께 할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죠. 신들의 어머니, 하늘의 여주인, 여신들의 여왕, 지구의 어머니라 라인은 스스로 태어난 자, 대목 불렸다. 어머니 받칠듯하고 상영 문자로 돔인 대머리 독수리의 모습으로 표현된다. 풍요의 신 다산을 상징하는 신으로서 영혼과 전쟁의 신이다. 범계의 신이 당신을 지켜봅니다. 바로 말이죠. 김정은 국무연장님은 어머니 고영희 영부인 녀석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어, 그러한 힘으로 권자의 네, 최고, 북한 최고의 권력가로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어머니의 대단한 공을 들였던 것으로 이렇게 확인됩니다. 김정은 국무연장님은 말이죠. 권력에 비해 승선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연장님은 정성을 다하니 하늘이 감동합니다. 김정은 국무연장님은 정성으로 소원을 빌었고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원장님은 정성이 있으니 모든 것이 성대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정치 법조인의 권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바로, 어, 김여정 부부장님도 말이죠. 어, 그런, 그런데 인자, 또는 미래에도, 앞으로도, 후세에도 좀 권력을 잡을 수 있,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 국무적인 범계신에게 정성을 다한다. 모든 애군을 모아주고 모든 기원을 이루고 자신의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서 배우는 자세로 다시 난관을 헤쳐간다면 좋은 바라시는 모든 일을 소원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몸에 긴 드레스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거나 손에햇불을 누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돼 있다. 나중에는 등을 서로 맞대고 있는 세 명의 여자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새로운 해봐, 새로운 곳에서 좋은 하늘을 맞을 수 있습니다. 김종 국무위원장님에게 매우 큰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이미 부재이지만 말이죠. 앞으로도 말이죠. 계속해서 이 재물과 재산 보기 매우 좋은 그런 카드가 선택되고 있는데요. 그런 굉장히 좋은 재산이 오실 거라는 겁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에게는 소환도 좋고 모든 좋은 행운이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활동성이 매우 좋은 사람입니다. 이설지영분 여사님과는 말이죠. 매우 좋은 궁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은국민장님에게 멋이 있으니 좋은 길이 열립니다. 동료와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연인과의 사랑이 올수 있습니다. 매우 능력 있는 연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수학의 여신, 야성 또는 출산의 여신이었서 나중에 대지의 여신, 달의 여신, 자생의 여신이 합쳐진 여인, 여신으로 여겨진다. 이제는 수학의 계절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수학이죠. 걷어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김정은 국무원장님의 바이오리듬은 100%로 대단히 좋습니다. 사랑원도 말이죠. 이설지연부인 여사와 대단히 좋은 궁합으로 좋은 애정운이 항상 함께합니다. 건강운은 말이죠. 어, 건강하신데요. 유산소 운동 등을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계절에 맞는 김정은 국내의 장에 맞는 계절은 말이죠. 봄과 가을입니다. 봄과 가을이 말이죠. 대단히 좋은 기운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봄이 오고 또다시 가을이 올 때쯤이면 말이죠. 거대한 평화 통일 한반도가 완전하게 이룩되어질 것으로 라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말이죠. 저도 말이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래 예견으로 보면 말이죠. 미래에는 김정은 국무연장님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것입니다. 후세에도 큰 인물이 거대한 평화 통일 한반도를 움직일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김정은 국무연장님의 사바 오버 마스털러지 사주하고 카드 점성수를 설명했습니다 아, 또 한가지 말이죠 음, 바로 다른 뉴스를 한가지 소개시켜드리겠는데요 2월 2 8일 말이죠 김한솔 김한솔군이죠 김한솔군이 음,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의 음, 자신의 이야기를 비력했는데요 바로 어머니와 여동생 천리마 민방이라는 곳에서 말이죠. 중대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말이죠. 스탈라이디션 본인이 보기에는 말이죠. 거대한 평화 통일 한반도가 이루어져서 함께 에, 하고 싶은 그러한 소망일 것입니다. 김한설군도 말이죠. 이제는 뭐 대한민국과 한반도, 북한 한반도 가 이제 합쳐질 날이 통일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운 국가를 찾아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있다가 대한민국에도 올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탈라이트전 본인이 말이죠 로얄 패밀리 분들에게 사바하 오바마 스톨레지 점성술 방송을 한 지도 말이죠 4년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4년째 말이죠 4년째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어, 그동안에 말이죠 세계 각국의 로얄 패밀리 분들에게 말이죠 좋은 메시지와 용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웃음> 좋은 칭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말이죠 어, 사바 아, 프로드캐스팅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자랑을 좀 하, 하자면 말이죠. 스탈라이트 전 본인이 말이죠. 만약에 사랑하는 여성이 생긴다면, 스탈라이트, 스탈라이트 전 본인이 사랑하는 여성이 본인에게 생겨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말이죠. 바로 그 여성에게, 그 결혼 반지를 말이죠. 웨딩 반지를 선물, 해 주겠다는 선물 하시겠다는 로얄 패밀리 분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말이죠. 영국 버킹검 궁에시는 케이트 미들턴 프린세스 님입니다. 그 반지 있죠? 같은 반지를 이렇게 저에게 만이 선물을 해주신다는, 저의 여성에게 선물을 해주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바 오버 마트 툴러지 섬성술을 하면서 말이죠. 이제는 세계 각국의 로얄 패밀리 분들께서 어, 스타라이트 전 본인을 알아봐 주시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사바 포드캐스팅 방송을 마치겠습니다.